자, 사랑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이 병어회입니다 손질을 해가지고 살짝 얼렸다가 지금 해동을 끝난 상태인데 어. 이 병어회 이걸 샌드위치처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샌드위치처럼 음. 이 된장에다가 어, 다신 마늘하고 참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든 이장 이거를 잼 대신에 해가지고 바를 거고 어. 이 로메인 상추하고 양파, 청양고추 이걸 좀 곁들여가지고 한번 맛있게 샌드위치처럼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맨들맨들하게 좀잘 말랐는데 여기다가 어. 된장은 좀 염도가 덜한 거래 가지고 아주 짜지 않을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많이 짠 된장은 아닙니다 된장을 바르고요 어. 로메인 상추를 쓱 올려주고 양파, 그 다음 청양고추가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쪽 병어에도 살짝 장을 좀 발라줄게요. 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음. 짜잖아요 속에 내용물이 튀어나오고 장난 아니네요. 돌아서서. <웃음> 껍질때문에 씹을때 채소가 좀 도망가네요 이걸 예상하고 지금 장갑을 끼긴 했는데 음. 혹시 읽어보시고 어 먹기 힘들어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먹기 힘들어요. 껍질이 잘안 뜯어져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자체로 가지고 먹으면 괜찮겠는데 빵 대신에 놓은이 병어가 미끌미끌하면서 이게 다 옆으로 빠져 나와 버려요. 맛있게 샌드위치 뜯는 것 처럼 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내장 있는 쪽이 진짜 살이 같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째 봤더니 아예 먹기가 좀 사나워지네요. 응. <웃음>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들 조금, 좀 깔끔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욕심 겸 무리수를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데 이거 만든 거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음, 정말 맛있지도 않고 질기고 병원은 역시 껍질째 드실거면 아예 그냥 잘게 썰어가지고 드시던가 통으로 드실거면 껍질을 조금 벗겨내고 드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거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을 벗겨냈는데 이게 살짝 사르낸게 녹아가지고 좀 흐물흐물거려요 네. 통으로 드시거나 그럴 때는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훨씬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 껍질 때 드실거면 좀 얇게 잘라가지고 드시고 そうそ 껍질을 벗기고 갈 거야. 음. 어. 싸싸싸.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병어를 좀 먹어봤습니다. 근데 병어는요. 여러분들 살짝 살얼린 상태에서 껍질째 좀잘 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저처럼 한번 괜히 맛있게 먹어본다고 이렇게 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닥 맛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역시 병어는 된장 양념에다가 잘게 썰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 그 방법을 좀 많이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음. 자,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